오디오 목통이죠. 네. 소리가 안 나옵니다. 죽었던 제규 XJ 오디오가 살아났죠. 음, 이틀 아, 동안 아주 아3일이 그렇죠. 됐군요. 3일 동안 완전 정말 개고생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은많으 마무리할게요. <웃음>